쪽으로 떠오르는 말은 미니시 치과 병원은 발전하는 병원이다 그건 확실한 것 같고 노력하는 병원이다 아, 진짜. <웃음> 진짜 저희 병원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항상 뭔가 해놓으면 다시 더또 발전하고, 더. 발전하고 네, 또 연구하고 계속 강모 원장님이 항상 응. 더한걸 원하고 원하고 원하고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지금도 사실은 고요해 보이지만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고 또 노력하고 있고 10년 안에는 뭐전 세계적인 치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, <웃음> 생각하고 <웃음> 있어요. 제가 생각했을 때 미니시 치과 병원은 혁신적인 <웃음> 병원인 것 같아요. 어, 다른 병원에서 시도 안한 거를 음. 계속 시도하면서. 음. 계속 나아가는 게좀 대단한 것 같아요. 네. 근데 1년차 선생님은 좀 비교가 좀 어렵긴 할 텐데 네. 뭐 확실한 거는 1년차 때 우리 병원을 오면 다른 병원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복주도 너무 좋고 병원이 크고 트렌디하니까 <웃음> 다른 병원 생각 못할것 같아요. 그래서 민수 치과병원은 트렌디한 치과병원이라고 음. 다 생각합니다. 저는 일단은 그 강정원장님하고 같이 일한 지가 한 13년 됐나? 12년 됐나? 아무튼 10년 안팎인데, 아이제안 됐는데요. 복지는 매년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제일 좋은 거는 밥하고 밥이 너무 맛있고, 뭐 아침에 샌드위치, 뭐 떡, 어, 김밥, 김밥. 또뭐있지 매일 메뉴가 바뀌어가면서 일단 조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침에 밥을 먹고 그걸 먹고 배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밥을 먹고 또 그, 그것도 덜 소화된 상태에서 또 저녁밥 먹고 네, 맞아요. 저녁 퇴근할 때 제일 배가 부르는 것 같아요 저희 점심도시락도 그냥 막 시중에 파는 음, 그런, 게 그런 게 아니고, 아니고. 음. 진짜 그 원장님 말로는 대치동 어머님들이 <웃음> 까다롭게 이제 셀렉한 마지막 그런 밥집이거든요 그 도시락만 딱 해서 파는 데인데 비싸요 근데 배가 부르고 든든하니까 환자분들한테도 훨씬 더 에너지 있고 그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직업군한테는 치료가 제일 좋은 복진 것 같은데 어떠세요, 음. 선생님? 저희 지갑병이 거북목이거든요. 음. 아주 <웃음> 좋습니다. <좋지? 웃음> 선생님한테는 뭐가 제일? 아 <웃음> 어, 저도 저수치를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고복목 이 있었는데 좀금 거쳐진 것 같지 않나요? 아, 2년 차가 갖고 거북목 있으면 그거 원래 있는 거 원래 핀핀핀 있는 거거든요. 2년 차문은 아 저희 그 원데이로 미니하하시분분은은실은치치가힘 힘든 보보치치에에오오랫안입 입을 벌리나치 이제 치는에자체거자체되긴 힘든 일 힘든 일인데 그 도수치료 받고 나면 하나도 안 힘들었다고 하시거든요. 정말 긴장하신 것 때문에 실제로 이가 아픈 거보다 이제 긴장하신 분들한테도 도수치료가 t o 이 엄청 좋고 특히 이제. 여러 치료 중에서도 좀 힘든 치료가 있는데 힘든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도수치료받으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여기 14층 저희 스카이라운지 이용할 수 있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음. 진짜 이런... 지금 아이 밤의 뷰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음. <웃음> 술이 정말 술을, 술을 들어가는데 그게 또 강원장님이 다 지원해 주시고 <웃음> 게다가 맛있는 것까지 같이 다 주문해 주셔가지고 진짜 지인들도 같이 초대해서 우리끼리의 파티도 열수 있고 또 직원들끼리도 친목도 모못할수 있고 진짜 요즘에 또 밖에서도 사람들 만나는 것도 또 걱정되기도 하는데 이제 저희끼리 이렇게 소소하게 모일 수 있게 또 원장님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 여기 라운지 이용할 수 있는 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. 이동네. <웃음> 이 동네에 이 꼭대기층에. 맞아요. 진짜 그 응. 뷰가 밤에 뷰가 진짜 너무 좋아요. 스피커에서 중요하다. 음악 틀어놓고 이러면 우리 집보다 막 그렇게 비싸다고 하던데. <웃음> 그렇게 비싸다고요. 왜 일부러 큰걸 사셨나? 아직 안 가봤죠? 네. 아, 그거 이제 내일 할때갈 네. 거죠? 네. 그 저희가 청담라운지가 생, 생겼는데 거기는 이제 환자분들과 저희 병원 식구들이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제 거기에 있는 그 곳이 스파 있고요. 발몽 스파. 아, 발몽 아, 알아요? 발몽 모르세요. 발몽. 어. 실장님은 알아야지. 우리 나이에 알아야지. <웃음> 갈몽스파라고 엄청 고급 에스테틱 들어왔고 네일샵 있고 거만소가 있어요 그래서 뭐, 우리의 눈 건강과 뭐, 온몸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고 고객분들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생겼어요 그런 곳까지 생겼다 <웃음> 어디까지 생길 것인지 아, 저 <웃음> 그, 이번에 가요, 1 1를 초에. 요 뭘로 가요? 얼굴 마사지랑 몸 마사지 받더라고요. 진짜요? 네,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 어. 진짜 피로가 완전히 어. <웃음> 이제 내일 다르지. 하러 갈 거예요. <웃음> 내일 하러. 가수 예약해야 돼. 우리가 손을 많이 쓰잖아요. 그러니까 막 네. 그 미용 목적이, 목적이 아니고 정말 손도 되게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더라고요. 나중에 우리 직업이 네. 손이 갈라져요, 진짜. 남자여도 관리받아야 돼요 거의 한 3일에서 4일 리프레쉬로 쉴수 있는 병원이 잘 없어요 <웃음> <웃음>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인씨 치과 면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그아좀쉴수 <웃음> 어, 있는 것도 확실하게 쉴수 있게 해주니까 또 기공연구소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시래요뭐 명절 때 집으로 오는 선물이나 생일선물 같은 거 기공소에서 한번못 받아보셨죠? <웃음> 전 봤습니다 <웃음> 오시는 그거 좋아요 저희 병원에 오시면 그뭐 위생사 선생님이든 치과사든 뭐 기공연구소원이든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치과 시스템에서는 제일 선도적인 걸 경험하실 수 있는 거는 확실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뭐 복지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게 메인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들어오신 분들은 본인의 직업에 맞는 발전되는 모습은 스스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진료실... 지금까지 이 병원에 있었는데 어, 치과 위생사로서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수 있는 병원 음. 어, 처음에는 그냥 진료실 코찔찔로 들어왔다가 <웃음> 진료팀장도 되고 음. 거기서 또 실장도 되고 상담도 하면서 그리고 또 치과에 관련된 꼭 그 진료적인 거 아니라 뭐 마케팅적인 거 이런 부분도 더 접하면서 배울 수도 있는 기회도 있고 저희 병원은 여러 부서가 같이 있어서 그냥 뭐 정말 치과만 오로지 하는 게 아니라 또 연구소도 같이 있어서 연구소 기공실 작업도 또 접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치과 위생사로서도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서를 만날 수 있는 좋은 병원입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<아니>, 오세요. <웃음> 네, 오세요. <웃음> <웃음>